고기고기고기다 아, 이번 전략은 고기고기 고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응. 없습니다 자 이번 역은 호수마을 호수마을 역입니다 내리실 곳은 없습니다 오우야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미처곳으로는 <놀미> 개공이가 될것 같습니다 에 어? 무위로 잡을까? 무위도 나쁘지 않을것 같긴한데 아까 말했죠 그무기가 아예 <웃음> 되기 전에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길 확률이 좀 높다고 어 뭐야 저렇게 가버렸어? 이러면은 이기기 힘들지 메롱 자 반대로 때립니다 배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거슬리기 때문에 아 거슬린다기보다 좀 귀찮아 거의 귀차니즘 어 <웃음> 귀차니즘의 끝판왕이라 아니면 그냥 여기서 무기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부엉이 쓰면은 어, 부엉이 받고 갈까? 아, <웃음> 이거 봐봐. 서도그러가 <서동으로가> 너무 힘들어. <웃음> 서도그러가 너무 힘들어. 시브롤 <웃음> 좀잘 잘해, <살살해>, 이곳들아. <웃음> 아, 뭐야. <웃음> 9시인가? 존나 빠르네, 진짜로. <웃음> 너무 빨라, 너. 적당히 빨라. 니가 그렇게 빨라? 니가 그렇게 빠르면 운동장 100바퀴 뛰고 와, 임마. 어? 니, 그렇게 빠르냐고, 니가. 어? 니가 그렇게 빨라? 아, 그냥, 뭐야. 죽을라고. 아주 빠른 티는 그냥, 어? 오질라게 돼요. 내기는. 음. 자 일단 초반은 좀 힘듭니다. 지하가 뭐 끌고 가고 포드가 일단 미친 듯이 올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살리겠습니다. 예. 포드가 무섭기 때문에 한창 포드가 무서울 나이죠. 한시마. 어 안전 안전 방 해놓길 잘했다야. 어 근데 해단도 존나 멀네. <웃음> 아아 이새끼고 네. 음에 안드는구만 이거 땅강페이크 음? 음. 굿 음. 포드야 빨리 나와. 뭐 하는데? 응? 포드가 수줍음이 많아. 지금 아, 아드가기네, 아드가기야. 시바 살려줘. 아, 시바 아드가기야. 선지자는 잡고 간다. 선지자는 잡고 간다. 선지자는 잡고 간다! 선지자는 잡고 가는 게내임무지로아씨 이거야 이걸 못해? 이걸 못해준다고? 아 이걸 못해준다고? 이걸 못해준다고? 이걸 못해주면 어떡하니? 음. 무이님 가지마! 무이님 기어서가 그냥 제발 어? 기어서가 기어서 제발 부탁이니까 좀 기어서가죠 <웃음> 어문 안열고 있다 느낌 좋은데? 문대기가 안 됐기 때문에 <웃음> 저도 느리죠 일단 그거 느립니다 무승부만 해어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무승부만 하면은 저거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씨 무승부만 해 그냥 딱치고 무승부다 닭무 음... <웃음> 함성 구하러 왔고. 음. 어...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이 개새끼야! 나가지 마! 이 개새끼야! 나 붕괴초야! 이 개새끼야! 나가지 말라구! 야이새 나가지마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나가지마 야개 새끼야 새이 음. 씨발 야이 구덩이 돼이 새끼가 마 이리 좀 안오나 개새끼가 일로와 일로 안오나 개새끼가 그냥 허 그냥 마쉬 뒤질라고 허허아 어. 어. 어. 씨발 된거야 망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기졌다이 <놀람> 새끼야, 일로 와라, 하아제외격하아제외격기지하아 아아 아이고, 아니야, 하아 마무리! 나이스! 이고리그네, 암치! <놀람> <놀람> 아, 존나 힘들어, 이게 뭐야. 아, 그냥, 게임을 존나 운빨로 한다니까, 그냥? 이게 뭐 존나 그냥, 존나 힘들게 하네, 그냥. 내가 못하는 건 이런 캐릭터가 아니야. 그냥 한한 끗에 그냥 한 방이 그냥 조지는 거지. 이렇게 숟가락 살인마가 아니라 그냥 존나 피는 게 아니라고.